아따 이 양반 오늘 또 늦네 또아참 진짜 시간 맞춰서 오는 날이 없다 레슨 10년 하면 뭐하노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데 아초짜백이 오늘도 공안줄것 같네 아 스트레스 받는다 아 어, 선생님 3시 레슨인데 3시 5분 데가 들어오면 왜 합니까 그러면 레슨 10분만 해도 나 10분도 못 뛴다 솔직히. 시간 약속 아, 미안타, 하자. 아공 높다, 야. 좀, 이 코치 좀 낮게. 아, 낮게, 낮게. 오늘 어제 술 많이 먹어갖고, 많이 못 움직인다. 아우, 야. 공좀 사, 살살도. 아이고, 씨. 야, 이거 세다, 세다. 어우. 빙을 그래 뺀 거예요. 래다 돌려가, 요래 빼서 나와야지. 아, 요래 들어갔고. 그렇지, 그렇지. 내려가 위로. 대박, 어, 대박. 아, 한번 해볼게. 맞나, 이렇게? 예, 맞지요. 맞지? 예, 대박 맞지요. 아우 근데 숨차는데 발리 좀 하면 안 되나? 아, 포인트 잘 쳐요. 아, 그냥 뭐 선수 할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치면 안 되나? 아, 그 맞는데. 숨이 차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백엔드 한번 쳐볼게. 오케이, 오케이. 백엔드 칩시다. 어, 야, 야우. 어우, 야. 아니, 그놈의 백엔드는 10년째 백엔드 치는데 변함이 없노, 변함이 없어. 아직도 감이 안 온다, 이게. 아. 어. 으씨 아. 한손좀더 아. 앞에서 맞춰야 된다, 갑니다. 합니까? 아니, 공. 공을 이렇 세게 던진대, 왜이친 아. 어. 어. 그인물인데그아이 타점을 앞에서 못맞가 근데 이거 공왜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아, 이 스윙 앞에 넘어래 손목을 덮어 줘야죠. 아, 덮어 줘야 된다고. 아.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또네 아, 아, 미안 미안. 안덮아우와 아, 아, 아, 아우, 아우, 아, 이제 느낌 알았다 요래 치면 된다 인가 이가 그러니까 어 날도 덥고 한데 밥이나 물어가자. 테니 10년 동안 단한 번도 20분을 채운 적이 없다 뭐 덥다고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춥다고 뭐밥 먹으러 가자 하고 뭐. 아 나는 이것만 받아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 코치 보려고 오는 거지 테니스 별 관심이 없다 그냥 치면 치는 거고 그렇다 가자 아, 선생좀 아. 뭐 5분 하고 좀 가자 가지 말고 좀 어. 20분 좀 봐봐 한좀게 아, 가요 아시어머시장소리 진짜 많이 하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 참마다 어. 사장님 그때 그 전국 신현보고 나가면 어딨어요? 여탈이지 <웃음> 또, 또 여탈하고 또 던질뿐재 바로, 바로 던질뿐다 나는 바람 쐬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다음에는 이고치가 말한대로 해갖고 본선 1회전은 가볼게 우승 해야 되는가 <웃음> 그, 그건 이번 색은 틀린 것 같아 <웃음> 가자 밥 물어 집으로 볼 때는 진짜 쉬워 보였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중간에 맞지도 않고 팔다리도 막 이상한 거고